이름을 상속받는다는 뜻은 그 이름을 두신 보좌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보좌를 상속받는다는 뜻은 피조개에 대한 통치권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와께서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창조주께서는 보좌에 두신 이름을 통해 피조개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상속받는다는 뜻은 피조개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좌에 오르사 피조개를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조주께서 피조계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름이 필요 없으셨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창조하심으로 인해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셔야만 하실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데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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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피조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이름은 자유의지가 완성되지 않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에게 계시는 분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불안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살고자 하는 피조물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은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뜻입니다.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끊어버리셔야 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서로에게서 끊어지시는 대가를 치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후에 피조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서로에게서 끊어지신 십자가는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아버지께는 아들이 전부이시고 아들께는 아버지가 전부이십니다.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 피조물들은 범죄의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이 품은 그 범죄의 가능성을 소멸시키셔야 만하십니다. 피조물들이 품은 범죄의 가능성을 소멸시키시기 위해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당신이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창조주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을 위해 당신이 전부를 포기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호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사랑을 알 때에만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를 사랑할 때에만 피조물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피조물들을 범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려면 창조주께서는 먼저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셔야 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은 창조주께서 서로에게서 끊어지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시는 분께서는 구원이시다, 곧 예수라는 이름에는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굳이 서로에게서 끊어지시는 대가를 치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창조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말미암마 자기와 허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을 통해 피조물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범죄의 가능성은 소멸됩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알게 된 피조물들은 결코 다시는 영원토록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